내가 말을 해버야 돼. can was so w 이호 c 이 n n s y 이을수 있어. 내가 뭐 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다처럼 이게 이게 이제 영어로 a was 그러면 was를 내가 말할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잡지에서서과 was를 알아듣는데 내가 못알아는걸말 들으려고 에는 상태가 나래하지만. 내가 말을 해 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말 못하는 농아들이 귀도 멀어. 왜냐하면 말을 못 하니까, 뭔 말인지 알죠. 말을 못 하니까, 그 말을 못 하니까, 그 말에 자기 귀로 그거를 못 들어. 귀도 멀어가지고 수화로 가는 게 이거잖아. 어, 말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뇌 기능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말을 하고, 금요일날 수업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그 빠지면은. 맞지면안될것 같아요. 요거 이후로 우선생님이 시간 맞춰가지고 한 2시 시간 해버려요 갖고 진도 팍 나가버려요. 이거 이후로. 내가 오늘 수업 끝나는 이후로. 어, 또몇 또 사람 같이 해야지 또 우리만 하기도 미안하니까 원장님도 되시면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럴 것 같다. 이제 또 이기도 있고 막 섞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토대가 왜 주냐면 이래야지 그 다음 기술 을 자기가 또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 가르쳐줄 들어. 미리 따로 따로 해서 가르쳐 주고 이게 앞에 해 보고 집중해 보자. 꽁스 꽁스 뛰 이게 원자 하나도 철학 있어요. 원자 띄. 띄. 띄. 하나만 가지고 동물원도 마찬가지고 동 띄. 동물원 동물원. 어 시작. 영화관. 자 예. 옛, 옛, 옛. 이게 원자가 웬. 예. 자, 의원도 병원이 없을까? EN. EN. 예, 예. EN. 예. 예. 병원이야. EN. 예. EN. 예. 의원이라고 그랬잖아. 예, 예. 이게 병원이야. 자, EN. 예. 예. 학생 또 온다. 예. 예. 나, 나. 학생 또 왔어. 어, 세상에. 뭐야? 어. 예요. 음. 어. 어. 아직도 배우고 있다고. 어, 한복 왔어요? 왔어. 음. 가다노 고분지 가보에 있네. 음. 왜안 올라와? u 물뭐 u Liu, Liu, 마 i u Liu, Liu, Liu, Liu, l i 음 l 베베. l i 리우는 u l 있 발음 좋고. 중국에서 이렇게 사무일도 봤대요. 어. 사무일도 봤으니까 여기서 강사훈련도 좀 받고 하고 고개 좋아. 심근 일할 필요 없이 응. 응. 응. 참 내가 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응. 응. 내가 응. 딴데 여기 얘기했다가 또 딴데 얘기를 했는데 응. 거기도안 맞는 거라. 응, 안 이거 이거 마사지 하는데 거기도 아니고 응. 응. 응. 얘기가 딴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마사지를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시다로 수영도 했지. 근데 응. 그러면서 이제 한국말도 배우고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이제 좋은 건 뭐냐면 학생들이 워낙 한국말이 안 되니까 중국말로 해야 되니까 중국말로 넣을 수밖에 없어. 한국말 해봐야 못도 <웃음> 자 그래서 이게 그것도 노란색이면 이엔 이렇게 이엔 이렇게 가잖아 노란색 멀다야. 잊지 말아요. 두번더 이엔 멀어요. 자 이엔 이거 원자 이거는 동물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화원, 영화원, 그다음에 영화관이라고안 쓰고, 영화원, 그다음에 의원. 의원, 의원이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이 예, 빨간색이지, 빨간색, 이에 병원을 말하는 거고, 땐이언, 그다음에 쌍창, 쌍창, 오, 잘해잘해저잘해 잘해요, 잘해요, 잘해미잘미요미해 미식 해요일날 수업을 요해야돼요금해요일날요업을요해야지해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연예인이라고 할때 그게 맞아 진도도 조금 맞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지? 네. 그매라도 올려가지고요. 요것도 좀 복습하고 오 선생님은 지금 했던 거 한번 복습을 빨리 해버리고 진도를 확 나가버려야 돼. 그때도 뭐 해도 우리가 2시부터 그 해야 안 되겠어요. 왜시부터 할까요? 시간을 안 보인다. 카톡 저녁으로 잡아도 돼. 좀 늦으면. 근데 제일 바쁠 때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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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그러니까 이것은입니다네. just. just. just. 什么什么 just 什么 just 什么 What's this? 이거는 뭐니까 이거지. just 什么 just 什么这 just 什么这是 什麼? just. 그这是까 j 이입니다란 뜻이 옆 붙여서 그런 거야. 이것은입니다. just. j u 카페. 카페. 아, 죠 오. 괜찮아요? 매원티마 두이샤가 제是매式 카페 <드> <드> 어, 시작. 즉시 매시 메... 카페 콰이제매 빨리. 시작. 즉시 매매 카페. 매매 카페. 요글. 카페. 어, 보고 있어야지. 세들 보고 있어야지. 세들 보 매시 카페. <드> 어! <드> 됐어, 됐어. 아유, 됐어, 됐어. 이거 이제 이거 나왔어. 저거, 저거. 중국 사람이 사람한테도 저거라고 해. 저거, 이거. 어, 이거, 새거 뭐, 싼거 뭐, 새거, 저거, 거 쇠, 쇠다 쇠. 이건 누구입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 자, 쇠. 쇠. 올라가죠. 쇠. 쇠. 쇠. 쇠. 나오세쇠쇠봐이거是쇠的쇠이쇠 제일 끝이 뭐예요? 안 쇠. 쇠. 쇠. 세이 t a n Satan, s a 내 a n Satan, Satan, Satan, Satan, Satan, Satan, Satan, s a t a 자아 g 도도모르겠 o worry. I'm g o 자요메 메, o g 이 to the house. I'm going to g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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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手机手机有天有天有天小有小天有天有天小天小有有天小天有天有有有天小天有有有有有天小天有天有有有天有天小天小天小有小有小天有天呀天小天小天小天小有小有小天有有充<that 谁 最 artists equipment> <fascinating. ES> 没有天没有电没有电没有电没有天有天没有没有天没有天没有天没没有天没有没有天没有天没没有天没有没有天没有天没有天没有天 자오핀 부용이 소화가 좀저가저재아 두두두두두두 이것도 웨이 아, 이력서 보내달라고? 응. 이력서 이제 좀 보내주고 그래서 한번 뭐 일당백하게 그만 고잘해갖고가면게네잘저네 운도 좋아 여기서 바람 한 길은 조금 더 혀가가 러가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제대로 듣고 실전이 강해 그래고 지금 실전다따라오고막 그게 경험이야 하도 많아 음, 장님 모시고 왔어요? 네, 그렇지. 딸내미라 딸내미를 입양해 왔어. 쇼지, 자 쇼지, 쇼지, 요딸 마? 요딸 마? 핸드폰에 뭐라고 지금 충전돼 있냐 그렇죠? 뭐라고 있는 거야요 시작. 메이요. 그렇지. 시작. 메이요. 그렇지. 시작. 메이요. 딸. 어, 딸. 딸. 색깔을 유지해야 돼. 검지 빠르. 그렇지. 메이요 딸. 어머 엄마가 신났어. 남자 신났어. 쇼쇼쇼 종이 친데 지가 으가 되니까 셔쇼 이게 종이야 셔지셔 이게 종이야 셔셔셔 손이니까 쇼셔셔씻는다셔 세면대 셔셔셔셔셔셔쇼쇼셄셄손 씻는 곳 화장실 洗手洗手手间手洗手间手洗手洗手间手洗手洗手洗手洗手洗手洗手洗手洗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手<語言> 티슈도 되지 티슈, 어. s s u e t i s s 쇼. e t 손은 s u e t i 쇼. s u e 쇼, i s s u e Tissue, t i 쇼 s u e t i 건 과즙 할때 집에다 비육을 빼야 되잖아. 응. 습기할 때멱을 비육을 빼야 되니까. 먹었나봐. 응. 오, 자.